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분들이 한약 복용을 선택을 해서 어,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약 복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중금속 수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중금속이 더 높으냐 안 높으냐 이런 거를 봤더니 어, 중금속 그 한약 복용을 하신 분들의 중금속, 한약 복용하신 분들의 중금속양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의 중금속양이 어,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약을 복용을 했다라고 선택을 하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약 복용을 했다라고 선택을 하신 분들의 어, 중금속 수치가 더 낮게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중이 53kg가 다시 돼서 한약을 먹을까 하는데 저번에 제가 간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에요. 어, 간수치에 대한 부분도요. 한약 복용을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의 간수치, 간수치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AST, ALT, 그다음에 감마GT 이세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어, 이세 가지도 한약을 복용을 하신 분들, 한약 복용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과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 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간 수치가 한약을 복용을 했다는 분들이 더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 4개년에 대한 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신장 수치도 마찬가지로 한약 복용을 하신 분들과 한 복용을 하지 않은 분들 차이에 그 신장 수치가 다르지 않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 한약 복용을 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약 복용이 어, 한달후 한약 복용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검사상의 수치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비대면으로 처방을 하시는 분들 께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 오셔서 저희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에 맞게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하시라고 하고 만약에 건강 그간 수치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처방을 하고 한달 후에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 댓글 주신 분께서 어, 간수치가 지난번에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간수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높게 나오면 아니 이거 한약 먹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어, 지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사실 찾아야 되죠 어, 만약에 또 간수치가 높게 나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높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그 약물 복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간수치라고 하는 부분들의 정상치 한계선이 있거든요 이 정상 한계선의 약두배까지는 일상적으로 어, 약물 처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요. 어, 그 이상 올라갈 경우에 혹시 그그 어,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를 요해서 어, 약물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한약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 예, 네.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에서 어 뒷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약을 복용을 하면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의사협회가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 공식 사과를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런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어 일반인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약이 독하다라고들 많이들 알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이 독하다 라고 알려진 이유가 어 사실 일반적인 저희가 한약 처방을 할 때는 해당 증상에 대해서 맞춰서 처방을 하면 어그 그니까 증상에 대한 개선 속도 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약 처방을 할 때는 식욕을 직접적으로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낮추는 약을 눈에 띄게 식욕이 떨어지게끔 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니까 드시는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 처방을 하는 한의사들도 그~ 환자분들의 요구가 식욕이 눈에 띄게 떨어져야 돼라고 생각을 아~ 그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처방한 한의사도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약을 더 세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게 이제 약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도 식욕을 더 강하게 억제를 하기를 요구를 하고 한의사들도 그 요구에 부응을 해서 약을 강하게 쓰기 때문에 한약이 어, 부작용이 있다 혹은 약이 독하다 다이어트 한약이 부작용이 있다 약이 독하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 인식이 어 결국은 많은 한약이 다 그럴 것이야라고 하는 또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 어쨌거나 한의사 협회에서 혹은 그니까 저도 지금 강남구 한의사회에서 이제 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강남구 한의사회에서 그런 그 일선 강남구에 있는 어, 한의원들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한약들을 수거를 해서 중금속과 농약검사를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강남구 보건소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어, 중금속 오염과 농약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자료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간수치 문제도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어, 한약 복용을 하고 있는 약 천여명의 어, 대상자들을 어, 데이터를 간수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어, 약천명 중에 다섯 명 정도가 일단은 약물로 추정되는 간손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어, 약인성 간손 간손상이라고 어, 판단을 한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약이 아니고 약약이었다라고 하는 네그 결과를 또 국제 국제 학술지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네. 자 이런 안전성에 대한 거 어,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어, 한약을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정말 한약으로 하는 다이어트만이 어, 제대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한약으로 된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비만, 비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이 아닌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 어, 비만보다는 또 미용 목적에, 여자분들은 뭐, 어, 남자분들은 좀덜 합니다만, 여자분들은 나이가, 많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늘 미용에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체중도 나는 미용체중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른 체중에서, 아, 저기, 보통 체중에서 마른 체중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감량을 한다, 혹은 이제 그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원인 하나만 제거를 하면 병이 다 낫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병의 원인을 하나를 제거를 해서 낫는 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여러분들 상상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그그 그러니까 원인 하나를 제거한다고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비만이다 혹은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 이 경우에도 원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치료가 되느냐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원인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질환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 이렇게 하나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다이어트 비만 쪽에서도 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만이 치료가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들이 비만 관리가 그나마 더 성공적으로 잘 되는 이유가 한의원 한약 복용을 하면 뭐 한약만 복용을 하시던 아니면 운동을 하시던 어, 식이요법을 하시던 한약을 병행으로 하면요 성공률이 최소 10% 이상 올라갑니다 감량 성공률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약을 복용을 하시라고 하고 한의원에서 비만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하고 어, 진행을 해라 그리고 어, 이건 저희 자랑입니다만 그런 비만 관리를 하는 한의원 중에서 어, 저희만큼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 자뻑이라고 하셔도 좋지만 어, 저희만큼 정교하게 다이어트를 시키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 가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만 관리 어, 비만 관리는 저는 의료기관 한의원이든 한의원이 더 어, 나은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 의원들 양방병원 의사들한테 가서 어, 건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 비만 관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만 알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한약 복용에 대해 가지고 한약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의심을 하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시는데 한약 복용이 간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약 복용이 신장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약 복용이 중금속, 혈중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약 복용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건강상, 안전상의 문제에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 저는 이런 네, 국가연구자료 ...를 활용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냥 저희 원내에서 체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니 네 사정, 네 사정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정말 국가적으로 연구하는 데이터 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차후, 네, 차후에 저희가 어,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약 드실 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구토가 나실 정도였고, 어, 저희 한의원의 약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한약 처방을 엄청 잘합니다. 네. 저만큼, <웃음> 저만큼 다이어트 한약 처방 잘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웃음>